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순천시 보건소로부터 지난 17일 코로나19 순천시 224번 확진자의 울진 방문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접촉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관련 접촉자 5명은 18일 검사 예정이며 밀접 접촉자는 아니어서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이 밝힌 순천시 확진자 A씨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일행 한 명과 함께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울진군 관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15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식당을 이용했으며 7시 10분께 숙박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어 16일 오전 10시 57분께 식당을 이용한 후 순천시로 자차 이동 중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 권유를 안내받았습니다. A씨는 순천시 보건소에서 오후 5시 검사를 받은 후 오후 11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의 이동동선과 관련해서 식당 등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했으며 관련 접촉자 파악도 완료했습니다. 울진방송 속보였습니다. Algin Media Network Channel